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 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그 이번 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이번 년에 뭔가 좀 이루고 싶으신 건다 이루셨네. 일단 컸으니까. <웃음> <웃음> 많이 컸잖아. 그럼 많이 컸잖아. 작년에 아 네. 내년에는 뭐하고 있을까. 막 내년에는 무당을 하고 있겠지. 이렇게 어떤 무당이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 크고 있으니까 음. 그리고 또 나를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게 그렇지. 좋죠. 투부하시고 그래도 좀 많이 얼굴이 알려지셨죠, 그래도. 음 많이 알려졌죠. 어. 그리고 뭐아르마른 응원의 문자가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음 그런 것도 오나? 엄청 많이 와. 뭐 커피 커피를 그냥 평생 안사 먹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어, 내년에는 목표가 또 있으세요? 내년 목표는 이제 더 크는 거죠. 음. 더 크는 건데 그냥 더 크는 거야. 딴거 없어. 그냥. 어, 3년까지는 네. 내가 나의 공수가 다 맞기를 아. 그리고 나의 이 신도가 많아지기를 네네네. 이렇게가 목표지 않을까? 아, 그래요? 내가 잘 돼야 내 집에 초를 키는 사람이 잘될거 아니야. 오. 나는 그 목표 하나로 하거든. 내가 안 되면 네네. 이 초를 키시는 분들이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열심히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 저희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오늘 가져온 게 내년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음. 내년은 어떤 띠가 좀 좋을까? 뭐 음음. 그런 게좀 궁금해해요. 그래서 음. 내년에 좋은 띠와 나쁜 나쁜 띠? 네. 내가 그 나도 유튜브를 하니까 보잖아요. 네. 근데 엄청 많더라고. 어, 맞아요, 엄청. 엄청 많아. 네.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지. 뭐 잔머리 를 굴려보자. 아뭐 할까?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 나는 개묘년에 네. 금전으로 좋은 띠. 아 그래요? 딴거 없어. 나한테 뭐 사업 이런 거 묻지 마. 그냥 금전만, 네. 네. 네. 금전만 좋은 띠를 할 거야. 금전만, 오로지 돈. 네. 그래서 어 개묘년에. 어, 금전으로만 좋은 띠를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이제 닭띠. 닭띠. 닭띠는 어, 투자는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썼을 때 금전으로 많이 돌아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알파 이제 장사꾼들이 조금 있겠지. 근데 닭띠가 내년에 또쓸 돈도 많지만 남아. 오. 무조건 남아요. 그래서 내가 어, 우리가 벌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은 벌기도 벌고 쓰기도 썼는데 먹고 쓰고 남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래서 금전운이 좋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뱀띠, 뱀띠. 뱀띠는 어 월급쟁이를 제외한 우리가 말하는 유통,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어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월급쟁이는 운기가 들어와서도 따박따박이거든 그러니까 기분만 좋은 거야 그치? 근데, 이, 우리가 플러스 알파 인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뱀디들이 내년엔 조금 활기를 쳐. 돈 버는 게 재밌다. 네네. 뭔가 즐겁다. 그래서, 내가 오버만 안 하면 돼. 내가 다섯게나다잘 <웃음> 벌어. 나돈 있어. 이런 것만 안 하면, 굉장히 조금 큰 돈. 아주 좀돈 모으기 좋고. 또 내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돈 모으기 좋고. 그래서, 도, 이게 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용띠. 용띠가 신뢰를 얻어요 이번 연도에는 네네. 그래서 어 본인의 성과가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네. 왜냐면 불안정한 띠거든요 네네. 이 띠는 불안정한 띠인데 내가 자꾸 안정하고 뭔가 여유가 있어진다 라고 봤을 때는 네네. 닭띠, 뱀띠, 용띠가 어, 좋은 띠예요 음, 뭐... 개면연의 뭐... 네, 좋은 띠, 좋은 띠. 금전으로, 금전으로 좋은 띠 어? 금전으로 띠 사람하고 싸우고 그럴 수 있는 띠다 막 그런 거 갖고 아, 태클 아, 글지 마요 알겠습니다. 그냥 금전으로 좋은 띠야 금전으로 좋은 뭐 좋은 싸우건 자식은 네. 뭐 돈은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알았어. <웃음> 네네.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나쁜띠. 나쁜띠. 이거 들지 마? 아니야, 그건. 그건 하시던 건 하시던데. <웃음> 아, 사람들 혼탈 할까봐. 아, 진짜? 아, 예.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소띠. 음. 소띠는 이제 안 좋아요. 왜냐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그래서, 금전이? 음 금전이 내가 뭐 벌고 있는데 늘 제자리야. 음. 그러니까 뭐 나쁘다, 좋다도 아닌데 답답해. 음. 그래서 투자하지 마세요. 토띠는 투자하지 마세요. 안 어, 좋아. 어디든 말씀 뭐, 뭐, 뭐, 어디든이라고 봤을 때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부동산도, 뭐 매매도, 뭐, 웬만하면, 뭐, 뭐, 주식, 네. 뭐, 이런 것들도, 뭐, 그 다음에, 그냥 저축만 하시지 네. 뭐, 크게 툰자는 이게 제자리 걸음이요. 그러니까 사놓고도 답답해. 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양띠. 양띠. 양띠는, 어, 양하고 토끼는 잘 맞는데, 네. 일적으로는 굉장히 분주하거든. 네, 네. 근데, 우, 이게 남아, 안 남아. <웃음> 안 남아. <웃음> 이게 안 남아. 어, 어. 그러니까 불러주는 이가 많으니 밥값 나가는 거야. 어. 기분은 좋은데 뭔가 집에 오면 빈털털. 탈탈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쥐띠. 쥐띠. 도 내년엔 좋은 앤데 어, 얘도 나가는 돈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닭띠는 쓰고, 어, 나, 벌고 쓰고 남는다는데 얘는 벌고 쓰고 벌고 쓰고 벌고 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음, <웃음> 나쁜 거야. 그렇지 영원이지. 벌었는데 썼는데 영. 벌었는데 썼는데 영. 그리고 아니면 벌었는데 썼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네. 되는 거야. 어, 토끼인데 토끼는 없네요? 하시겠지만. 토끼인데 토끼는 토끼는 그냥 네. 그냥 쏘쏘해요쏘쏘인데 영악하잖아 토끼가. 네, 네, 네.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겠지 내년에는. 뭔가 네, 네. 준비하는 것도 많겠지. 근데 그냥 자기 께 자기가 넘어져요. 겸손하셔야 돼. 아, 그리고 래송을해야 음. 네, 음. 된다. 아, 그리고 이제 내가 어뭐 구분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네. 제가 나름의 또 공수를 받아봤어요. 어, <웃음> 네. 어디 어디 가셔서 받았? 아니 <웃음> 여기서 받았지. 아, 여기서 이렇게 받았지, 받았는데 이제 나의 신령님, 네. 예, 개인적인 뭐 견해지만 나의 신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2022년 몰라, 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를 이렇게 받은 데로그러 그러니까 2022년은 무너지고 뒤집혔대. 근데 2023년에는 새롭게 행해지는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외교적인 단합도 있고, 네네. 그치? 무역, 여행, 유통, 미용계열, 미용계 겨울, 뷰티계열에서 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흥한다. 그러니까 뭐 K가 뭐 다시 뜰수 있고 막 이런 게뜰수 있는 거야.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없어 없어 해도 자기한테 다쓴데 여행가고,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행가고, 얼굴 가꾸고, 미용하고, 이런 거에선 자기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다 쓰고 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는 지난 격동적인 해를 위로하지만 상호 존중이 없고 트러블이 반복된다 그 구설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설이든 사람의 구설이든 부부의 구설이든 구설들이 좀 반복된다라고 보고 이 숨겨왔던 얄팍한 속내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원래 그랬는데, 어, 굉장히, 난 괜찮아. 아이 o 케 했던 애들이 자기 속내를, 시커먼 속내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거 내가 봤을 는 약간 이 나라의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움직이고 화두가 됐던 사람들보다는 안 그랬던, 뭔가 이미 그런 자리가 있지만 잠재됐던 사람들이 자꾸 꿈틀꿈틀꿈틀 일어난다 그랬어.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이 금, 이번, 연, 이번 내년에는 금전의 재난이거든요. 네네. 금전의 재난을 튼탄한 혁명이 일어난대. 아, 그런 혁명이 일어난다고? 요 네. 그니까, 러 그럼, 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잠재되어 있던 사람들이 금전의 재난을 들어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건 뭔가 를 친다는 거겠지. 그니까 좀 그걸로 인한 구설이 조금 돌기고, 조금 시끄럽고 말이 많지만, 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지만, 자기 자기 만족도에 이, 신경을 쓴다 이거지. 음. 그래서, 어, 이, 남한테는 이 야박하고, 자기한테는 후한 해가 된다 이거죠. 응. 뭐 제가 받은 건좀 그래요. 남한테는 응. 야박하고. 음 자기한테는 후하다. 그래서, 어,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집집마다, 외도, 이런 것도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웃음> 나라, 나라, 나라는, 나라의 어떤 거는 이제 외국에 대한 어떤 관계. 그러니까 또 형성이 된다고 보고. 또 자기 자신은 남는 게 없지만 썼다. 내가 사치가 아니라 나를 위해 힐링을 했다. 소리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영악하다. 나밖에 모르는 해가 될 거다.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띠들이 금전적으로 뭐 사실상 구선은 어쩔 종 금전은 조금 차는 사람이 안 차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서는 닭띠, 뱀띠, 용띠는 조금 머리를 쓰는 쪽이고 이 소띠, 양띠 이제 지지는 조금 감정에 휘두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이 손해를 본다 이게 나는 거죠. 원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물 알리도 말도 안 되는 강남에서 나오고. 음흠. Mm -hmm. 뭐 이번에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mm -hmm. 뭐 코로나도 아직 계속 가고 진짜 mm -hmm. 안 좋은데 내년은 조금 더 좋겠죠? Mm -hmm. <웃음> 이번 올해보다는? 음... 내년에는 나름의 행복이 있을 거예요 음.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안 행복했거든 음. 어느 집구석이든 어느 나라든 안 행복했거든 맞아요. 근데 내년에는 어, 나름의 행복은 있어요 근데 올해는 뭔가 내가 맞았다라 그러면 내년에는 말이 앞서요 이라쿵 저렇쿵 이라쿵 저렇쿵 그러니까 기자들만 바쁜 거야 이라쿵 저렇쿵 이라쿵 저렇쿵 이라쿵 저렇쿵, 저렇쿵 니탄 니탄 내탄 이렇게 말이 많은 애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인 싸움이 있겠죠 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흔들리지 말고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 나쁜 놈을 빼냈는데 더 나쁜 놈이오냐 덜 나쁜 놈이오냐 이거 그 자리는 누군가는 채워진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나라에 대한 국력은 맞지만 본인의 주대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대 없는 사람은 망해요 주대 있는 사람은 결국엔 금전의 형명인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치, p 디님부터 좋은 일 많이 가지시고 <목소리> 이게 다 나임이 되면 좋은 거야. <웃음> 맞아요. 선생님도 좋은 일 많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